안 들었을 때는 그냥 쭉쭉 뻗고 있다가 어디 갑시다 하면은 꼬랑기고 다리고 다 올라가 걸릴까봐 그지? 응 이렇게, 이렇게 어디 갔까나 엄마한테 갔까나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봐쭉 뻗고 있잖아 어디 갑시다 어디 이렇게 꼬랑기고 다리고 다, 다 감추잖아 걸릴까봐. 나들이가자 우리 보는다 왜, 이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고 왜, 왜, 다리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그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다 왜, 아물 갑시다. 엄마테 가까이 나 그러면 꼬랑지거 고백할 때다. 좋아할 테다. 네 달리같다 나도 좋